이건 사진이고, 이는 동영상? <놀람> 아... 그럼 여기서 막 움직이고, 여기서?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저이고 뭐, 여러 사전 우리, 우리 아. <웃음> 생방송이, 누, 누, 누, 누, 누, 한강에서 찍을 때 있잖아. 양동사님 리액션으 누워요? 눈뜩이 뜩이나오거 우리 한에서 거. 어. <웃음> 민망해. 다뭐예요효의첫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름을 올리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전 세계 시상식에서 수상한 트위터 컷들이 많아져서 케이팝의 팬으로서 너무 잘한 모습니다 아시죠? 아시죠? 예, 예. 예. 근데 아시죠? 응? 어쩌기... 이 그래. 한번 이슈 만들어 봐. 이슈? 어떤? 이메타면서 어떡해. 응? 악성 코드 이탈. 드레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코드는 악성 코드? 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 아까 제가 말한 거 제인어버스. 초래요, 이제. 지금 그 대기실에서 어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옆에 계신 분께서 음식을 자꾸 훔쳐먹고 계세요. <웃음> 자, 소개드리겠습니다. 대표님, 발표해 주시죠. 네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리 전화드리겠습니다. 영어로 안 해도 되겠죠? 네. 음, 일단 어, 그, 아까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하고 이. 비티아 <웃음> <BTS. 웃음> 찍고 있구나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배고프다 <웃음> <해볼까>? 그 그렇죠? 음. <웃음> 이거 비싼 거 <웃음> 음, 이거 나 이거 본적 있어 이거. 우리는 거기서 네. 그거만 그 음? 사 먹었고 뭐? 웬떡? 검은... 오메기떡 아니, 검은콩과 그거도 그 공주 떡 아닌가? 무랑이 맨날 사온거 있는데 어, 그 샵에 있었어요? 그 어, 어, 그거, 그거 먹너분 그걸 안아보고너희이그아고아 어, <웃음> 아니, 어, 음, 음, 음. <웃음> I'll introduce my friends 에이, 에이, 스틴 크리스틴! Come yeah. On. yeah. come on. You Christian? 아 uh, no. m e on. o m e n h r e Christian. 아. 예. c h r i n Christian. Yeah, my friend. Uh, y yeah. from from America. h i s t i e a h c o u introduce? h uh. Yourself? y yeah. e yeah. yeah. Okay. y e a h Christian. Yeah, c h r i s t a n 충북 서산에서. 볼스틴이라는 친구예요, 굴스틴? <목소리도> 고준형님 왜안 찍고 남았지, 어요 문부각이 형, 문부 형. 내가 밥먹으가만있어 아 <목소리나> 저도 끈 거잖아. 자다 끈거잖이 지금 어두운 데서 또 나와. 이게. I think I'm s o r 도 이렇게 큰 무대에 초대를 받아서 시상을 하게 됐는데 참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환호성과 호응으로 케이팝 가수들을 응원해주는 곡을 보면서 아, 왜 케이팝이 세계적인 그 수준이 됐는지 그걸 정말 엿볼 수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어, 긴장을 많이 해서 네, 무슨 소리 하고 내려왔는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에도 어, 좋은 게 있으면 네. 계속 인사드릴 어, 날이 있겠죠. 네. 아무튼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<웃음> 네. 예쁘게 봐주십시오. <웃음> 안녕